오! 됐어! 오! 오! 오! 오! <웃음>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제라드 감독도 있고. 제라드도 있고. 음. 그러면 여기 이제 골대녀 감독도 있어요? 김병지 선 감독이라든지 조재진 감독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리뷰해 볼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해서 플스5의 피파 23 타이틀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24일에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28일에 가나전 그리고 그 다음 12월 3일에 어, 포르투갈까지 지금 예선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피파23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피파23 자체도 발매 첫 주부터 전 세계에 벌써 천만 유저들이 즐기는 그런 게임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 피파 콘솔 게임으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파 온라인 세대 되겠습니다. 예. 한 10년 전에 제가 예, 이 키보드로 좀아 그쪽 세계를 뭐 평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재밌게 즐기고 승률도 뭐 제가 6화은 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랑 이제 동년배 상추들은 사실 또이 피파나 뭐 위닝도 당연히 좋아하셨겠지만 우리 때는 사실 오락실 축구 게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아! 이거 하는 막골 넣는 그골 세레모니 보기 위해서 막 중앙선에서부터 그죠? 주장한테 줘가지고 막 에너지 막 게이지 채워가지고 막 오바이드킥으로 중앙선 넘어서 막 그냥 골막골때막 골 찍고 그죠? 요즘에는 네 어떤 클럽팀을 또 선택하는지도 네, 그 능력치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앉아서 그냥 설명하는 건좀 의미 없는 것 같고 게임을 직접 즐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게임 조작 법 정도는 제가 조금 숙지하고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토트넘을 선택을 하고요. 네, 상대팀은 네. 장.. 장초우 FC로. 장초우 <웃음> FC로.. <웃음> 창.. 창.. 조 FC로 하겠습니다. 어? 뜯는거 어. 뭐야? 뭐 야,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콘텐츠 진짜 개꿀이네 진짜. 아우 야 거기서.. 아우.. 있다! 호? 얘 이름 뭐야? 뭔 저그인데? 이름 왜 저그야? 무슨 저그야? 호저그야? 뭐야? 자, 이제 연습 끝났습니다. 네, 뭐 전반 한 번이면 끝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몸푼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제작진과 대결을 해서 네, 한번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누가 할 거예요?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우리 네. 정말 미남 팀장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이거 피파23 좀 해봤어요? 아 제가 한 달에 네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지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제가 중간 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딱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할까요? 국대 안하고 뭐 아니 왜냐면은 하 월드컵 느낌이다 보니까 막 한국 대뭐 음... 우루가이, 한국 대 가나 뭐 그러니까 한국 대 오늘 포르투갈 또 이렇게 옷도 있... 우루가이로 입고 오셨는데 <웃음> 아니야 여러분 오해입니다 스워라이즈 로 입고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우연히 겹친 거예요 아네 뭐, 하늘색이라고 다 우루가이 아니잖아 뭐. 아, 파라과일 이 수도 있잖아요 그, 아 파라과이 아르헨나일 수도 있고 네네 아유. 예. 일본도 파란색이 아, 무슨 말이야 <웃음> 조심하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 토트넘으로 하고요. 저는 그 네. 이제 또 토트넘 하면 네. 또 한국인 또... 김민, 김민재가 있잖아요. 아! 나폴리... 아, 내 옷이 또 그쪽이네? 저는 또 나폴리로 하겠습니다. 일본도 파란색이 아, 무슨 말이야? 치킨을 네. 얘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상우님이 이기시면 네. 이제 저희한테 치킨 3마리 쏘는 거.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제가 이기면 상우님이 음. 상추들한테 치킨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제작진 응원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아, 뭐야, 그게! 제가 이기면 제가 치킨 3마리 받는 거고, 네.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이기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한테 <웃음> 네 치킨 3마리 쏘는 거예요. 네. 아, 토트넘이 수비가 좀 약하네. 디펜스가 79네. 음, 미드필더 82고, 아이. 공격이 지금 83이고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좀더 떨어지는 어 나폴리 80, 79, 79에요 전체적으로 다네 토트넘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케이 나는 고유의 유니폼 523이란 전술을 써요? 보통? 어... 그렇죠 아 그래요? 523 씁니다 바꿀 수 있나? 네. 나 이거 바꿨다다 망가질 것 같은데? 나는 118안 돼요? 118? 네? <웃음> 118이요? <웃음> 닥치고 공격 아, 할수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할수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기본 오, 있는 그냥 거 그냥 기본으로 할게요. 네, 좋은 거니까 이게 뭐야? 그 잡기방구로 <웃음> <맘대로 웃음> 내 거로만 잡기방구. 아씨. 성공은 내 나폴리부터예요. 침착해, 침착해, 상훈아. 와 오, 야, 왜 멈춰? 나와, 나와. 아우. <웃음> 아우. 봤죠, <웃음> 요리스가 공 요리하는 거 봤죠? 어이. <웃음> 와 어? 요리수 요리수요! 야! 야! 야! 왜 피케이야! 아니 왜 이게 왜! 저는 오른쪽으로 차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막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네모예요 막, 막는 거 네. 그쪽 방향 움직이시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힘세요오 오, 됐어!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진짜, 요로가이 아, 수열 아 아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와, 도발이다. 좋아. 자존심으로, 좋아, 살았다. 자존심으로 살았다. 살았다. 와, 자존심으로 <웃음> 살았다. 아우야 아, 골라. 슛! 와! 야, 야. 아! 아, 아, 아와 씨. 그좀 이제 밸런스가 비슷한 팀들이었잖아요. 지금 토트넘이랑 네. 나폴리는 핸디캡을 해서 아니, 아까 굳이 <웃음> 굳이 아, 그럼 저, 그러면 이제 사훈 네. 님이 사훈이 하고 싶은 팀 하시고 네. 제 팀을 사훈이 골라 주세요. 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네. 또 이제 제가 이겼다. 그러면은 치킨 세 마리잖아요. 네. 여섯 마리씩. 어어... 여섯 마리. 제가 이기면 여섯 마리. 이기, 여섯 어... 마리. 내가 이기면은 없었던 일로. 영 마리. 영 마리. 어, 구독자분들 실망하실 건데. <웃음>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아 정말. 지금... 내가 이번에도 지면 여덟 마리를 우리 구독자한테 쏘는 거고 어... 만약 이기시면 그세 마리 까고 두 마리 남잖아. 두 마리를 그럼 나를 주는 거예요. 어... 그두 마리 주면 내가 또 구독자한테 쏘면 되니까. 어... 여러분들. 저를 응원하시면 두 마리 받을 수 있고요.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응원하시면 여덟 마리 받을 수 있네요. 맨체스터 시티 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엄청 아으시아 미치겠네. 그럼 여기서 아니 선수 교체좀안 돼. 너무 잘해. 자 가봅시다. 제가 제가 무슨 색깔이라고요? 빨간색. 제가 빨간색요 <웃음> 아, 아이고 짜...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아 이게 근데 더 자존심 상이 상우님 한골도못 넣었잖아요. 저자살골이라 넣었어요. 진짜 자... <웃음> 상우님 한골도못 넣었잖아요. 저자살골이라 넣었어요. 어? 아유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유 이거 어떻게 막아요? 뭐 뭐가 막는 건데요? 이게 자, 이거 자 됐어 아니... 이제 가세요 아니요한껄 넣었으니까 가자 아까 우리 고수, 중수 하수 그 다음에 완전 비기너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수랑 붙읍시다 하수 빨리 불러주세요 아니 하수 아, 잠깐만 아니 중구수 잘아요옷시다르잖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오그아 그러면은 아이 가리고 하라고요? 이렇게 알죠? 진짜 고수들은 소리만 듣고 하거든. 알겠어. 네. 후반 7분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오. 네스. 오. 오! 아... 아. 자, 여러분 승부차기로 갑니다. 아게. 와. 어? 야, 실축 말이네? 오, 어? 어, 안 뛰어? 아, 뭐야, 말도 안 돼.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던 네 상처뿐인 FIFA 23네 한번 게임 해봤습니다. 약속대로 게임에 제가 졌기 때문에. 치킨 여덟 마리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로 한국대 우르가이 예상 스코어 남겨주시고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대한민국 소무수단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유 이거에 호환돼요? 호환돼죠. 빛아이 죠 뭐예요? 빛아이 24. 빛아이 24. 빛아가 24. 빛아이 오?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그럼 몰라. 뭐, 뭐, 어떻게 해요? <웃음> 게임을? 다운로드, 핸드폰처럼. 게임 다운로드. <웃음> 세상 많이 좋아졌네 <웃음> from being spun hung on every word yeah, every single one